<웃음> 아그래내 아이 빠른 게 낫지 내 먹을 것만 남겨놔도 <웃음> 빠른 빨라지 응. 2대2가어 애초에 니들 적으로 두면 배울 수도 없다 이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레더 게임 시간은 무한 해놓고 속도를 빠름으로 하고 아주 빠름하고 빠름하고 그것도 엄청 차이가 나거든 응. 빠름으로 하자 음 응. 생각보다 빠름하고 아주 빠름이 차이가 많이 난다. <웃음> 특히 저거 협동전 있다, 얘가. 응, 해보자. 협동전의 난이도를 아주 어려움으로 맞추면은, 매우 빠름이 되거든? 응. 근데 그거하고, 응. 응. 그냥, 그냥, 어려움 해, 해가지고 하면 빠름이 되는데, 이거 두개 차이가 꽤나 심하다. 음. 응. 그, 모든 우리. 탱크 타임이 엄청 빨라지니까. 오케이. 그럼, 니는 뭐, 저그 하고 싶나? 테란 하고 싶나? 프로토스 하고 싶나? 나 프로토스밖에 안 배웠대, 형한테서. 어.. 그, 스타1을 배운 거 있어? 스타2를 음, 배운 거지. 스타1을 배웠지. 나 6살 때 처음 PC방 가봤다고. 어, 나는 몇살때 처음 갔더라? 나 외할머니 집있기셔서 형이랑 나간 다음에 스타로 갔다. 스타하고 왔다. 아직 생 내가 나, 그때가 설날 때였나. 음, 나도 그랬다. <웃음> 자원 채취의 비결은 건설로봇, 탐사정 일벌레. 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노동자 아니? <웃음> 우리의 노동. 일꾼들을 계속 뽑아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라고 해라. 앞으로. 근로저스 뭐야? 아야 <웃음> 음? 시작하자 게임을 시작하지. 자, 그래. 지금 바른 상태거든? 음. 나는... 첫 번째 5 0분은 일꾼을 뽑지 마라. 팁이라고. 어? 첫 어? 번째 처음 나온 50원을 일꾼 뽑지 마라. 나 일꾼 뽑고 싶은데. 안 된다. 음 일꾼은 하나 짓고 나서 만들려야 나. 안 아, 왔다. 나서야. 하나. 나는 난첫 처음이 먼저 수정 탑이다. 어 아, 수정 탑 먼저 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인구도 네. 빨 인구도 막혀버리고. 그럼 그거, 문제가 어, 그거 된다. 때문에 수정 탑이 먼저 일빠지 따지. 그리고 수정 탑이 완성되면. 그다음에... 뭐 사람 따라 조금씩 다른데 난... 다르게 관문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나 관문 먼저... 관문 관문 아니면 가스인데 관문 할 거다 어 관문 근데 나는 관문 다음에 일꾼 가스 그렇게 가거든 음. 이제 인구가 남으니까 하나 지어졌으니까 아 맞네 23이네 어 하나 지어지니까 인구가 남는다 얘가 음. 일꾼을 스물한열 일곱 명을 늘려야겠다 그리고 이거 시간 증폭을 사용해라 주기적으로 후반 가면 또안 쓰게 되긴 하는데. 시간 중복 뭐야? 어? 그, 넥서스 클릭하면은, 그 밑에 뜬, 뜬다, 얘가. 음. 전략 소환하고 시간 중복. 출팁 읽어봐라, 천천히. 음. 아, 나 이런 거는 처음 본다. 그런 거, 그런 게 스타2하고 스타1이 다른 점이다. 음. 그런 거이 읽어봐야 한다. 그리고 가스를 두 개를 너무 빨리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빨리 가져는 가야 한다. 나중에 가스 계속 쓰니까. 이제 가져가려고. 자, 입구가 어디냐? 이쪽이야? 이쪽이 갖고 와야겠다. 그리고 슬슬 인구가 막힐 거야? 이 타임이 되면은. 아니, 이 16이다, 아직. 방전사 음, 뽑고. 슬슬 막혀가지고 나는, 딱 타임맞게 만들어졌거든 지금 그 다음에 뭘 설치하는게 좋을까요 어? 두번째 수정차 박아야지 그치지 당연하지 인구 막히니까 그리고 일꾼은 주기적으로 한두 말씩은 계속 꾸준히 뽑아라 응. 그리고 재련소를 올리는걸 추천한다 다음은 응게. 업그레이드는 생명이다 일단 가스도 몇명 보내고 싶다 일꾼을 계속 만들어라 어차피 가스 배치를 해야 하고 하니까 계속 일꾼 쓰거든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있다 얘가 이런식으로 미네랄 뒤쪽에 박아두면은 나중에 포토캐논 박으면 편하다 오케이. 일꾼 테러를 조금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정탑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거 하는 거뭐 있더라 재련수 요거 맞다, 재련소부터 해야 된다. 까먹고 있었다. 재련소 찍어주고. 그리고 요것도 다 음. 지어놔야 한다. 음. 지금 게임이 3분이 지났다, 얘가. 음. 이타임이면은 내, 내 정도 되는 게 거의 기본이다. 이,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내가 손이 느려서 안 된다. 느린 건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수가. 그리고 6분은 어. 일꾼은 저 가스 배치를 하고서 여기 있다 이가 가스 양쪽에 채운다 이가 음. 그래도 여기 일꾼이 넘치게 만들어야 한다 음. 그러면 나중에 앞마당 먹을 때 편해지거든 그렇군. 일꾼은 주기적으로 뽑아줄게 계속 주기적으로 뽑아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부족해진다 그리고 슬슬 테크 건물 한두 개씩 가져가면 되고 게이트는 이거, 게이트 안갈 거면 다른 거 지으면 된다. 음. 아, 나 공중 유닛또 뽑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우주관문을 소환하면 됩니다. 응, 음, 우주관문 좀 이따 할래 우주관문은 그렇게 빨리 지으면 안 된다, 우리. 응, 음, 응. 음. 오히려 거의 후반부에 있던데. 어, 왜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병력들이 하나같이 가스몬 괴물이라서 그래 음. 어? 어... 어... 뭐 답요? 아... 이거? 세 번째 수정 답입니다 그리고 아, 인공지능은 이 타이밍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앞에서 응. 계속 읽고 왔다 갔다 하거든 십어도 응. 되나? 죽여도 되나? 뭐일꾼 응. 상관은 없는데 지금 프로토스는 나처럼 원거리 병력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안 짜증이 낫다 괜히 긴 길려를었다가 뭐 들어오면 엄청 곤란하다나 이제 이제 광전사 세 마리인데. 어. <웃음> <웃음> 업그레이드 완. 광자포도 하나 달아야겠다 그냥. 혹시 몰라. 로봇공학시설 뭐냐 이거 그거 테크트리 음. 간단히 말하면 테크트리업물자 음... 내가 이렇게 입구를 음... 먹는 것이다 이게. 인구 39야 인구수 어, 없으면 30... 계속 프로톤 캐논 아, 수정탑 설치하면 되지 어, 인구 없으면 계속 박아야지 그리고 여기 관측선 이거 뽑 기왕이면 빨리 뽑는 게 좋다 정찰도 쓸수 있고 관측서? 어 파수기는 어떤데? 파수기? 초반에 입구가 이렇게 좁으면 엄청 쓸모있다 여기다가 역장 박아버리면 그만이라서 질막을 때는 그냥 쓸모가 많다, 저렇게 되면 벌써 모았네 이들따비 어차피 응. 쉬움의 병력이라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주관문 소환하고 싶지만 참아야겠다 난 일단 우관문은 빨리 타는 테크가 아니다. 기보도 아릭스가니까 아니, 상대가 덮고... 지금 쉬움이거든 응. 쉬움이라서 이 상태거든 얘들은 응. 한 근데 한... 보통쯤만 돼도 이것보다는 잘 된다 애들도 음. 자, 여기도 있고. 아마 앞마당은 아, 안 가져갔을 것리다한데왜이러 아마 애들 앞마당은 안 가져갔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 병력 몇 명쯤 뽑아야 정상일까요? 어, 적어도 나만큼 나와야 한다. 어, 약간 그 정도는 된다. 그중 오빠가 조금 작다 인구가 크기 크기나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 그거를 생각해야지 아, 여 6명이라고 나 인구수 <웃음> 인구수를 생각해야 돼 어, 인구수 어, 인구수 몇인데 63분의 43 어, 86분의 64그 <웃음> 정도로 해볼게 뭐야 추격자도 몇개 소환해야겠다 추격자가 아니라 출적자가 추적자가 그렇군 뭐 맞다 생산속도 이거 시간중포 쉬움이니까 지금 이거 아무렇게 나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을 수 있는거지 음. 보통 어려움 조금 넘으면은 조금 많아진다 이들 유닉 생산시절에 그거 해야되지 뭐 그거 박아야되지 뭐를 그 시간중포 아 그러면 편하지 네 운명은 결정됐다. 자 변명은 가스를 박아라. 노노노노. 미네랄 캐고. 노노노노노. 가스를 캐라. 첫 번째 자손은 보라지 하늘이다. 첫 번째 자손은 보라지 하늘이다. 애가 못 나간다. 야한눈가 쳤다. 내 추적자 응? 하나 갇혔다 우짜노 리가좀 <웃음> 나중에 봐라 누구 하나 갇혀 있다 야니 네 일꾼 상태 왜 저런? 왜 일꾼이 왜 그렇게 각자 안 캐고 저렇게 몰려 다니냐? 그러게 아 내가 잘못 박아서 그렇다 캐라고요. 이거 캐라고 저원재제 어쭈 잘하고 있어 거세 또 인구가 막혔군요 어나 막혔네 인구는 그래. 생각보다 빨리빨리 빨리 막히니까 주의해야 한다. 음. 야 추적 다두 마리가 갇혔다 건물에 건물에 갇혔다고? 아 어. 진짜네 어짜누 저거 그 배치가 잘못돼서 그런거지 <웃음> 이건 일단 지금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신경 쓸 일이 맞을걸 <웃음> 광물 하나 더 만들 수 밖에 전략소화는 뭐야? 전략소화는 그 연결체 쪽으로 애들을 부른다 음. 선택한 애는은 그, 그거를, 그거를 누르면 아마 범위가 뜰건데 그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부른다 지금은 필요 없겠다 쓸모없지 쓸 일은 있나 아, 생각해야 할때쓸만 음. 자 그러면 또 수정 탑 어쩔 수가 없다 게이트웨이를 하나 더 박아야 된다 아니다 미네랄 어디 있지 않아 야니 이제 멀티 지어라 응 음, 멀티 띄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갔냐 내 일꾼이 안 보인다. 하나. 어디다 짓지? 어, 여다, 진짜. 이거 위에다. 아, 이거 미네랄 닮는 것 때문에 못하겠겠다 힘들다. 미네랄, 야, 컴퍼니는 그런 거안달는다 음, <웃음> 스타워나. 어차피 그거 넣으면 된다. 그리고 스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자본이 다르니까 계속 확장을 해야 하거든. 응, 그래. 스타2는. 원도 같도 똑같다. 원도 아, 똑같다. 어, 무였지 내가 한 거. 없는 거. 어, 빠무는 그런 게 없다. 인공지능 같다. 난 알아. 뭐야, 광전산만 가도 저거 다 막네, 씨. <웃음> 뭐 하는 놈들이야. 역시 쉬운은쉬운이구나 황원의회라는 걸 지어야 된다. 황혼의약가 아니라 황혼의회다 그냥. 음, 그럼 있잖아, 뭔다 어. 나는 울트라 디스코도 톰으로 아는 사람인데 말할 걸 말해. 어, 울트라 디스코도 톰이라고 아는 사람인데. 야 아, 여기 하고 거기에 아픈 지었으니까 저기도 지어라. 응. 음. 아 아파요. 어, 아어디다저 위에다 아야. 찍으면 안 되나 한칸 그럼 공격 뭐, 받을라나 이쪽. 여기? 어 아마 맞을걸 뭐든 맞을걸 <웃음> 그럴 것 같다 아나손 예. 어, 느려서 못 해먹겠다 이거 어지러워 그러니까 컴퍼니를 해라 근데 컴퍼니도 손은 빨라야 안돼 똑같지 건물 배치죠어째야 되뇨 이두명 같이 건물 배치는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하면은 잘안가친다 음. 파수기 필요하나 파수기? 어 두세 마리 정도 는 있으면 좋다 네 마리 사도도 한번 써보자 아직도 사도도 안 써봤나 음. 그런 건 필요 없다 난 캐리어만 있으면 돼 캐리어 참.. 비싼 걸 원하시는 군요 입맛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야 저거 안 먹나 요거? 어디? 저 밑에 황금지대 야, 황금지대는 그냥, 그냥 광무지대보다 돈더 준다 어딘데? 황금지대가? 아 요거 맞네 저런 게 있다니 저런 게 있어 기 얻어맞는다 <웃음> 하나를 빡 가죠 아 저거 어떻게 하지? 보낼까 뭐 보내면 음, 추적자 보내라 그럼 막힌다 음. 볼토스 차원 관문이 이럴 때변함 막을 때쓸수 있거든 가는 거 맞나 내 추적자 완, 어 왔다 근데 막았다 오케이 굿 이제 내가 집합에. 추적자를 먼저 소환해서 막았다. 전 완전 좀 밖에다 빼놓는 게 낫겠지. 전 추적자. 아이전 군부대. 전 완전 완전 완전 고로나 이거 있다 전가 어, 지금 200력으로 응. 치면 전 완전 완전 완다 완전 거기다 같이 좀 놔두자 아나나손 꼬여 야 이, 이게 손이 꼬이면 좀 곤란하다 여기는두 명이 갇혔긴 하지만 불쌍하다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의 운명이야 <웃음> 일꾼은 왜 왔냐 그렇게 블록 설정을 잘못한 것 같다 나 미네랄 을 캐라 여기도 수정탑 박아야 된다. 응, 나도. 내가 너무 안 해서 그런가, 게임을. 이 게임을. 게임 자체를 안 하는 게 좀, 있나? 가서도 캐라. 스타딱 오늘 말은 자주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그런 건 없을 건데. 그렇게 자주 안 했다. 그래서 좀 그럴지도 모르겠다. 뭐야? 이걸로 하고 너 절로 가고 너 일로 난돈 남아도니까 건축을 해 수정 탑으로 수정 탑 아예 수정 탑을 한 30개 박아야겠다 지금 200명 만으로 다 막는다 쉬움이라서 쟤들 아무것도 안 되는거나 따름 없다. 이 것도 잡고 있네. 아 그냥 놔두자. 언제쯤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알아서 들어갔어요. 베스핑간 니천이 말라버렸습니다. 풍부한 건물지대. 이걸 캐라고. 베스핑간 니천이 곱발되었어. 자원 채취하라고. 새끼야. 기도 게이트웨이 하나, 진짜.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동. 이 도로린 시설. 뭐야? 쟤들, 저거, 저, 저 등신들. <웃음> 입구에 있는 포토캐논에 다막히네 미친. 야, <웃음> 야, 야, 야, 손이 얼마나 느린지 같이 보여줄게. 어? 172분에 107이다. 107이가? 응. 172분의... 나는 최대 200에다가 1 8 8 181이다. 연구 다 하고. 우리의 본노를 보여주자. 이제, 차원의 관문이란 것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차원 관문이다. 차원의 관문이 아니라. 몰라. 일단 그렇게 부를래, 나는. 난이 새끼들을 말려 죽여야겠다. 웬 놈은 이걸로 가라. 예 okay. yeah. 자, 받고. 노동자가 넘친다. 자, 이 봐. 자랑스럽게 섬기리라 앞으로. 자랑스럽게 섬길이다. 어디서 까미 프로토스의 압을 막을 한가 어 여기 로 보내고 얘를 어...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킹도적인 힘 나자카르미나 원하는 바를 말하라 앞으로 영광을 향해 믿음 앞에 두려움은 없다 야 이거 근데 다른 기지는 그냥 자우만 먹어도 되지 공간은 안 부족한 것 같은데 자우만 먹는다는 게뭔 말이? 그냥 자우만 먹고 관문 같은 거 설치 굳이 안 해도 되지 안무 같은 거 설치해야지 와씨 망했다 또 잘못 설치해서 지금 갇혔다또애 하나 망했다이 한 쳐들어가도 되나 마자카 민나 앞으로 믿음 앞에 들어오면 없다 영광스러 전투를 마시 심심한데 뭐 어디 좀 들어가자 어디 들어갈 건데 글쎄 영광을 향해 말하시오 지행가 안돼 지금은 다르겠다 아... 지오타 안돼 나 심심한데 죽이고 오면 안되나좀좀 좀 조절하거든 너라도 상관없다. 불사조 소환. 세개아또 소환. <웃음> 영광의 전투가 펼쳐진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오케이. 수정탑 개박는다 저기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지. 나도돌로와 아, 수정탑 하나 더 박아 그 다음에 너 저로 가. 딘가 하나다. 나자카 닌나 너 어, 절로가 불사조다너 어, 절로가 불사조 다음에 이제는 좀 비싼 걸 해야겠지 비싼 강아지 응가 캐리어 좋아 아, 안된다 함대신호소가 까먹깜안 만들었다 니가 뭐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게임 끝낼 수도 있다, 이거. 그럼 그냥 가자. 아, 그래, 여기는 난개발 해도 된다. 우리 네 분노를 보여주자. 얘는, 얘는 비, 공중륜이라서 난개발 해야 된다, 여기는. 빡, 빡고.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그냥 가자 심심하다 한번 네가조져봐 저거. 어떻게 너, 감... 전부 다 끌고 가면 100% 졸일 수 있다 응? 지금 네 병력으로 끌고 가면 다 조질 수 있다 저거. 진짜? 어, 가서 조져봐라 조질 수가 있다고? 어디 6이면 충분히 된다 내가 갈가 먹은 것도 좀 있긴 한데 니는지 그 정도면 쉬운 정도는 밀어버린다 자, 입장이라 어딘데? 여기가 여기 이동만 시키면 자동으로 공격은 하지 어, 거기 아니고, 여기다. 어, 여기. 빨간, 왔는데? 빨간 거. 어, 빨간 거고 보라 색깔. 음. 나자카, 민나. 불사조. 불사조 어떻게 쓴 거냐. 저거 그냥 대곡만 때리. 야, 왜 A 안 누르냐? A 눌렀는데. A 안 눌렀다 이거는. 그냥 우클릭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건. A로 바꿔라 얼른. 때리고 있다 얘가네 우클릭이나 아니면 그냥 이동키만 눌러서 음. A키로 눌러야지 애들이 자동 공격을 하지. 야 뒤에 뒤에 얘이 새끼들. 음. 그냥 네가 없어야겠다. 너 갈래 일꾼은 왜 욕이 있냐 몇 개만 부숴보자 저기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나자칼 민나 아이언은 부활할 것이다 야, 알아서 부수고 있는 거 맞나? 어어어어 어, 부수고 있네 다행히도 부수고 있다 충분히 부수겠지 애들 병력이 니꺼한테 네다 죽어가지고 할것도 없대 애들 어. 그리고 내가 아까 한번 털면서 다 말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쟤들이 남는게 없다 음. 미네랄 7000개는 뭘 어떻게 쓸까요? <웃음> 나는 이만이다 <웃음> 난 2만개 남았거든 지금 야 그냥 시시한데 니꺼또 네 오자 너무 지금 안 아, 그래도 거야. 여기서 놀러오고 있다 이가마실 갔다 오고 있다 어좀 부셔주면 안되냐 몇개 너무 심심하다 그냥 빨리 빨리 몰고 없애버려라 어 12시가 너무 부다나 자칼 민나 아이언은 응. 부활할 것이다 저기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베라쿠 미용. 영광의 전투가 펼쳐어 뭐야 이 니꺼가 어. 시시하다. 인구 200이다 이제좀 재미... 재밌다 인구 200이다 이거 다찬 거다 나 인구 89다 <웃음> 죽었다 1 2 0안 그래도 어떤 거 그거 정리하면서 다 죽어버렸네 응. 아 재밌다 <웃음> 재밌나 이제 <웃음> 레이저 광선으로 없애는게더 재밌지 레이저 시술기 하고 있다 혹다 뗐네 <웃음> 야, 저 가운데 거한 번에 조져봐봐 몇초 만에 부서지는지 안 볼래. 요거 한번 부셔봐봐. <웃음> 가운데 거. 그 <웃음> 다음에. 부셔봅시다. <웃음> 뭐 <뭐야>, 바로 <웃음> 없으셨다 그냥. <웃음> 눈한번 깜빡하니까, 여드름 터져 있는데. <웃음> 퍽! <웃음> 와, 왔다 나가야 되는데. 나. No. 끌꺼가, 그러면. 응. 안 된다. 너 3만 2천 개나 있네. 아이들 자야 된다. 내일 또 끌려간다. 아니다, 넌 자면 안 된다. 레벨업, 경, 레벨업 한 거나 보자. 아, 좀 이따가 히오스 해야겠다. <웃음> 오케이. 뭐 챘어 나는 히오스 하면서 안 자야겠다, 아직. 응, 뭔지 모르는데 그렇